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부터 지금까지의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이미 모든 댓글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제 생각을 총정리해서 영상을 찍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답변 시작할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모든 질문의 본질은 내가 과연 호주에 가서 취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체크하고 싶다. 인것 같은데 댓글 몇줄 보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조언 드리기가 애매해서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을 하려면 구인 광고를 봐야겠죠? 정답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 내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하거나 이력서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구직할 적에 이용했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 사이트는 검트리 닷컴이에요. 어, 이곳은 종합적인 사이트고 구인뿐만 아니라 구직, 쉐어방, 중고물품, 영어과외 등 여러가지 정보가 올라옵니다. 여기서는 구직글을 올려두면 연락이 많이 왔어요. 지역별로 일자리가 얼마나 있나 체크해서 지역을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먼저 지역을 설정을 하고 키워드 를색합합다 모바일 모바일 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제모스이리센트가최신가라친 글들인데 여기서 이렇게구인글들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랑아이폰앱개이자구인 글을 구번 눌러보면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 안드로이드 개발, 아이폰 개발,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툴, 스타 UML? 이 한국 건 아닌가? 음, 여기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안 나왔네요. 예, 구인글을 보면은 요구사항, 이 회사에서 뭘 요구하는지가 여기 디테일이 나오는데 이 글은 디테일하게 안 나왔네. t 디벨로퍼 니드 이곳에는 빌딩 웹사이트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아이폰 경험자이거나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진행하는 동안 모든 이, 이슈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스타트업야이네언뭐 어, 어, 뭐야. 뭐야, 봉사야 디이즈 언페이드 봉사야 봉사 언페이 s 봉사 언페이드 봉사 왜페이드 봉사 언페이드 봉사 언이라니 잘못 봤네. 모바일 앱 디벨롭먼트. 아이폰, 안드로이드, 크로스 플랫폼 개발 가능자, 토큰 인증 방식, 구글맵, 바코드, QR 코드 스캐닝,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모드. 여기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네요. 여기 푸시, 노티 해할 줄 알아야 되고, GPS 사용 가능해야 되고, 트래킹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연동까지. 요사항이 있네요. 요거 보고 필요한 기술들 공부해가지고 이런 곳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식닷컴입니다. 이곳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를 찾아보는 거는 이제 식닷컴 AU에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전에 앱개발자니까 iOS를 하고 여기다가 IT. 이렇게 하면 현재 지금 9인글들, 뭐 2일전, 3일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Objective-C Core Data Push 그리고 인앱결제 그 다음 웹서비스 iOS 관련해서 열정 있는 사람 모바일이랑 그 아이패드 두개다 하는 앱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 뭐야? 커스터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대로 그냥 개발하면 될것 같고 이거는 c o n f 뭐야 이거 경력이 거의 필요 없는데? 그냥 경력보다도 아이폰을 그냥 공부 착실하게 하면은 할수 있는 것들이네요 솔직히 이런 기술들은 모르면 구글에 쳐보면 다 나와가지고 개발하다 막히면은 샘플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카메라 켰다 껐다 하는 코드들은 수도 없이 많고 푸시 노티 받는 예제 소스도 많이 있어서 기술에 대한 이런 요구 조건들을 보고 그냥 어, 구글에다가 검색해 가지고 해당 그 기술 샘플들을 받아서 대충 한번 본인 폰에 직접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아이폰이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직접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네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제가 지금 지역을 설정을 안 했는데 여기 지역을 설정하면 그 지역에 가까운 회사들만 나오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자택근무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 자체는 여러 분들를다 해보시고 아마 여기 시드니랑 멜번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검색을 예전에 했었는데 굳이 지역이 중요하지도 않아가지고 이는좀 퍼스 있네 웹사이트 개발자를 보면 주니어 테크노 테크니컬 서포트 뭐야 웹이랑 이메일 제가 웹 쪽은 잘 몰라서 뭔, 말인, 뭔 말이지 지원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되고 프로페셔널 카모 포프셔널 뭐야 릴렉스 프렌들리 사람의 성격들만 있네 모든 커먼 웹사이트 웹브라우저들 하고 다이나믹 웹사이트 이메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팀워크 스킬 주니어라서 기술을 딱히 요구하는 게 없네요 웹 디벨로퍼 와우 이거는 경력자를 뽑네 4년 이상 G 샵이랑 a s p 단내 경험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자바스크립트 아, HTML, CSS 할줄 알고 SQL 할줄 알고 웹에 대해 이해가 강한 자웹 웹 API 제가 웹쪽 기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너의 프로필을 해가지고 뭐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지 여기 나와있고 우리는 뭘할 거고 여기 더룰 보시면은 이 직업에 하는 일이 여기 나와있어요 보통 검색해보시면은 우리는 뭐하는 회사다 너는 아마 뭘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필요한 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거든요 한국에서 미리 식탁컴에다가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검색해보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곳은 조라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아이개발벨로퍼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식탁컴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 풀타임 잡뭐 캐주얼 잡 여기 다 나와있고 금액도 여기 나와있고 풀타임 잡인데 2년의 경험이 있어야 되네요 아이폰 개발 스위프트 써야 돼가지고 스위프트 잘 다뤄야 되고 어, 이거 스타트업이라고 좀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모바일, 모바일 검색을 해볼게요. 모바일 데벨로퍼 일단 식닷컴으연결돼 있어서 이거 굳이 여기다 안쳐도 되겠는데? 리드 모바일 앱 앱스토어에 올려본 경험 안드로이드 아이폰 개발 경험 엑스코드, 안드 x 코드안튜로이드 스튜디오 s Git, VS 코드이 e VS 코드랑 e 스 e b Store, Web s 다 o r 이 정도는 다알 거고 e Web Store, Web Store, Web s t n 도 한번 써보 s 고 n 도 한번 써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그냥 어, iOS Developer 인 시드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대부분 위쪽에는 뭐다 광고 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래쪽을 살짝 살펴보면은 글이 있죠 여기. 이 잡은 이뭐 디자인하고 개발 코어 모바일 앱이고 어,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안드로이드까지 하는 일이고,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인 단넷 개발자랑 같이 백엔드 작업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최소 3년 이상 iOS 개발자. UX, UI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여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구직 사이트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력서를 작성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열람도 가능하고 이력서가 깔끔하게 정리되기도 해서 제가 이용을 하는데요. 제 이력서 링크를 이렇게 따가지고 다른 곳에 이것저것 뿌려놓으면 연락이 옵니다. 참고용으로 영상 정보란에 제 이력서 링크 한번 달아놓을게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서 사장님한테 직접 오더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저 게임이 좋아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게임을 좋아하니 만들어보자 해서 게임 개발 공부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진학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고등학교때부터 개발을 하다보니 이것저것 이력서에 올릴게 많았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케이스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채우시면 취업에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워홀 비자로 개발자 잡 구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있는데 워홀이라서 거절당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 비자로 잡고하고 회사에서 워크비자 후원해주는 데가 있냐고 하는데 이 워크비자는 스폰서 비자 사5체 같은 거겠죠 제가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녀본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면 그 회사에서 안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사장님도 얘꼭 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하시는 분은 보긴 했는데 이게 걔가 워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회계사 인터뷰를 한번 촬영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 호주에 오기 전에 정말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아예 잡히지도 않았어요. 해외는 처음 나오는 거고 영어도 못하고 정말 내가 호주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죠. 비행기표 예매한 후로 밤마다 호주 워홀 관련 유튜브만 본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유튜브를 보고 나도 할수 있다는 라 자신감과 희망을 계속해서 얻었죠. 호주와서 코딩을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 농장, 어느 공장 갈지, 시티가서 디시워셔를 할지 엄청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브리즈번을 선택했어요. 카불처 농장도 가깝고 시티 근방에 공장도 많고 시티에서 시티잡을 시도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카불처 농장은 악명이 높아서 조금 겁이 났고 시티는 조그만해서 일자리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 할줄 아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유튜브로 호주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면 누군가는 내 영상을 보고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영상 초보라 어떤 점이 도움이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남기고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